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어요 야외도 아니고 85mm 소니 1.8 렌즈 리뷰를 간단하게 하려고 들고 나오긴 했어요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죠 출시한지도 좀 됐고 해서 지금 저는 이 렌즈의 사양이나 스펙보다는 이 렌즈를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푸티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렌즈 스펙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만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소니의 풀프레임용 렌즈고요 85mm 렌즈입니다 여친 렌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온다고 그리고 그런 화각 인물 렌즈에 적합한 화각이기 때문에 여친 렌즈, 인물 렌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친 렌즈니까 인물 테스트를 좀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전에 지인하고 같이 해서 사진하고 영상을 잠깐 테스트하려고 만났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푸티지고 뭐 약간 엉망이 됐었어요 그 푸티지도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먼저 이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리니어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서 역시 초점 AF 워블링이라든지 소리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빠른 A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이쪽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초점 고정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 고정을 누르고 있으면 가능한 초점 고정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조리개 1.8로 최대 개방시 촬영을 좀해 볼게요 초점이 사진 초점이 진짜 빨라요 AF 도영상도 초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최소 초점 길이는 80cm라고 합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데 초점이 맞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최소 초점 거리 안쪽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네 지금 중앙 중심 초점을 맞춰 놨어요 진짜 빠르죠? 안녕하세요 이칸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85mm 소니 렌즈를 테스트하러 왔어요 여러분 좀 놀라신게 제가 여자분하고 같이 테스트는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도와주실 제 친한 지인 안녕하세요 배수연이에요 저 어, 이렇게 본명 얘기해도 돼? 어? 그럼 안되나? 아니 난 상관없는데 어네 돼요 아네 오늘 수연씨가 저 잠깐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볼게요 Soak in the sun, yeah, there's no need to run My thoughts, a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네, 수현씨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하나요? 아니, 표정이 안 나와서. 아, 네. 오늘 사실은 날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고, 우리가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힘든 부분 많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5mm 여친 렌즈, 소니의 85mm 렌즈를 리뷰해봤는데, 지금 제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아까 수현씨도 계속 봤잖아요. 색감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왜 많이 사용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수연 씨도 아까 사진 봤죠? 어, 예쁘게 잘 나와요. 아 진짜? 응.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